네, 우리가 방금 영화를 대상으로 해서 인성 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성 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 생화장님 네. 유아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네. 네, 유아기는 유아기는 이제 생후 어 1년 후부터 육칠세까지의 시기를 유아기로 볼수 있습니다. 어, 생후 1년 정도가 되면 아이 이제 아이들은 분리불안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분리불안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조금 시선을 돌리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영아기 때는 공생관계로서 그냥 밀착되어서 의존해야 되고 모든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존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유아기가 되면은 어 기고 걷고 이렇게 하면서 아 세상이 이런 데도 있구나 또 어머니랑 조금 떨어져서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탐색에 들어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즉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은어 이제 내가 완전 100%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자유성을 가지고 또 내가 주도적으로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되게 호기심도 많고 또 모든 새로운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유아는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할래 이런 표현을 이제 유독 많이 하는 시기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어, 이때 이제 어머니 주양육자께서는 굉장히 부산스럽고 되게 아이 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걷고 뛰고 만지고 어또 입으로 가져가고 어, 모든 행동을 오감을 통해서 다 발산을 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돌보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감각의 행동들을 모두 차단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유아기에 발달해야 될 과업, 이제 발달 단계에서 그 연령에 또꼭 이제 이루어야 될 과업이 있는데 우리는 이 과업만 잘 수행을 해도 어, 훌륭한 인품으로 성품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가 좀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연습, 그리고 주도성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역량을 우리는 키워줘야 될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유, 자유성을 잃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왜 그랬어? 너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야단을 맞거나, 내가 한 행동이, 어, 정말 야단 맞을 행동이고, 비난받을 그런 행동이라고 자꾸 느껴진다면, 이때 유아는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숨어들겠죠. 세상으로부터 점점 숨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유롭게 내 의견을 어,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도성도 길러야 되는데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어, 엄마 내가 할래. 내가 물 가져갈게. 이렇게 해서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아이에게 안된다 위험해. 어, 물 흘릴 거니까 그만 너는 어 있어 내가 해줄 테니까 있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불안전한 상태가 싫어서 주어 양육자 어머니가 다 대신해 준다면 이때 요한은 정작 스스로 해야 될 시기에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 연습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이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점 더 어, 잘할 수 있게 발달이 되는데 이런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못해요. 안 할래요. 그리고 의존하고 그 다음 음, 탓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선택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또 자기의 표현을 못 하게 되니까 어떤 오해를, 오해가 를오해 생기고 인간관계에서도 상호작용이 잘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인성의 발달에 서서 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 된다면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굉장히 아동이 영아기 때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렇게 탐색이 이루어졌다면 좀 유아기 때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자기 탐색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어 굉장히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하죠 이 시기에 그런데 이런 실수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예를든다면 우리는 이제 이 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할때좀 충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 물에 물컵에 물, 물컵을 이제 물을 딱 담겨 있는 컵을 들고 내가 들고 갈래요 했을 때어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우 어 들고 가다 흘린다 나둬라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음 한번 해보게 허용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했을 때이 아이는 분명히 물을 들고 가다가 아직 쏟으니까 분명히 쏟을 수도 있고 많이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또 우리 어른들 어 양육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때 어, 충분히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또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시행착을 하더라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컵을 들고 오다가 분명 물을 엎질러요. 네, 엎질렀을 때 그때 어떤 반응을 해줘야 될까요? 이때 어, 우리는 또 그렇게 흘렸다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 봐라 네가 그래 흘릴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을 하시지 마시고 어, 그래도 여기까지는 걸어왔네 어, 좀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행을 해서 성공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격려가 되는데요. 이런 격려를 통해서 아동은 아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러한 그 내가 좀 잘할 수 있다라는 경험이 쌓여갔을 때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리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음, 그렇다면 되게 이제 이 세상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세상이다라는 느낌이 들에 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아동들이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앗아간다면, 음, 요즘에는 이제 너무, 어, 어떤 시행착오의 기회를 너무 많이 빼앗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의 인성이 잘 길러지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성이 길러진다는 것은 결국 나를 잘 탐색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의 어떤 점이 좋은 점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올바른 인성이 자라나게 될 것인데 그런 기회를 앗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시기에 더욱더 어 유아기 시기에 어 더욱더 그런 그 아이들의 기회를 많이 앗아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어 이런 기회를 앗아가지 않도록 어 신경을 써서 아이가 좀 귀찮더라도 기회를 한번 주시고 또어또 어, 또 실수를 했을 때그 실수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어, 실행을 한 부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예 네. 그것을 가지고 아이에게 격려를 해주신다면 아이는 또한번더 도전해서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매우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좀, 이제, 힘든 시기긴 하지만, 어, 우리 아이들의 어떤 기회를 너무나 많이 뺏지 마십시오. 뺏지 <웃음> 마시고, 조금, 이제, 그렇다고 모든 걸 허용할 수는 안 되겠죠. 어, 너무 위험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금지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 실수를 해도 괜찮은 어떤 그, 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허용을 해가면서, 또 어떤 실수에 의해서 또 격려를 해가면서, 어, 아동을, 음, 아동의 자율성과 또 주도성을 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면 명의 이 시기에 아이는 그 유아기 때 길러야 할 과업을 충분히 잘 이루고 또 다음 단계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센터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영아기와 유아기를 비교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아기 때는 아무래도 주 양육자가 네. 일방적으로 도, 보살피고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네. 민감하게 봐주고 이런 느낌이라면 네. 이제 유아기에 왔을 때는 아이가 내가 내가 하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네.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치를 쌓을 수 있게끔 환경을 구성해야 되고 음. 또 아이가 혹시라도 실수했을 때 그것을 탓하기 보다는 음. 어, 격려와 네. 그리고 다음번에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네. 예, 아이들 인성 지도에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음.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 이해가 <웃음> 맞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기회를 너무 안 뺏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와 함께 생활하실 때 어~ 아이는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음. 그 실수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니라고 탓하기보다는 예 정말 너는 잘하고 있어 이것도 너무너무 훌륭한 거야라는 무한 칭찬과 함께 아이의 바른 인성 지도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